<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멘토면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카니발을 구매를 했는데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차 패키지를 이제 신차 검수를 예를 들면서 제가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신차 패키지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신차 패키지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간에 차를 오래 타고 싶고 어떤 내 물건에 대한 좀 아끼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으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신차 패키지를 차를 맡기면서 차에 대해서 좀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지금 신차 패키지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썬팅 시공이라든가 방음 시공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신차 패키지를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두 가지 때문에 신차 패키지를 하시는데 전그두 가지 때문에 안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썬팅 때문에 그래요. 썬팅. 썬팅 필름. 우리나라에 썬팅 필름 회사가 엄청 많아요. 자, 제가 아무래도 중고차 들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마진을 좀 남기는지 이사람 당연히 뭐 마진을 남겨야겠죠 근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데 평소에도 신차 패키지를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구성을 봤을 때 썬팅 필름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썬팅 필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썬팅 필름에 대한 브랜드가 지금 보시면 은 검색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정말 근본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자기 차에 썬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썬팅 브랜드들이 근본이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제 어떤 사이트냐면 제가 카니발을 구매하고선 카니발 신차 패키지를 하려고 알아봤던 업체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예약되고 있고 하고는 이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자,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T9 뭐야 T9이? 레인보우 처음 들어봤어? 레인보우가 뭐야? 틴큐브 처음 들어봤어. 브이쿨 처음 들어봤어요. 네. 루마 루마는 많이 들어봤죠. 루마선팅 루마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자, 다섯 개.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어떤 업체들 레이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다른 차들에 붙어있는 거 보고 알아본 거지 아이 회사가 틴팅 자동차용 유리용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차들에 붙어있는 어 레이노 스티커를 보고 아 이게 T9이구나 아 이게 레인보구나 틴큐브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신차 패키지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 V100 V100이 뭐야? R100? R100이 뭐야? 100이 10부터 100까지 있어서 100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면은 100부터 1000까지인데 100이 제일 낮은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품명들이? 하나는 V100이야. 자, T9는 V100. T9 또 R100. V랑 R이 무슨 차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알아봤어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자, T9.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자, T9 뉴스 윈도우 필름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얘네는 제가 따지게 지금 이거 그 필름 마음에 뭐 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근본이 없어 이게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HT가 뭔지 자 HT 눌러볼게요 자 미드나잇 에메랄드 뭐 쓸데없이 이게 뭐 영어 써놓고 어? 그 제가 이걸 보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두 번째 레인보우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선팅 윈도우 필름 나오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현존 최고 성능의 프리미엄 필름,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나오죠. 자, 보자, 한국 필름이죠. 2018년에 만든 회사라는 게 벌써 나타나고요 자 나온 지가 3년 됐어요 레인보우 자 일단은 한국 회사죠 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건 알아봤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제가 제일 그래도 아 이게 그래도 썬팅 회사구나 라고 생각한 거는 한 군데예요 루마 루마 버텍스 700 근데 금액이 30만원 추가죠 30만원 추가? 왜 30만원 추가할까요 지금 알아본 걸로 치면 은 T9도 좋고 레인보우도 좋고 틴큐브도 좋고 브이쿨도 좋고 레인노어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왜 루마는 30만원 추가할까요 루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루마는요 미국 회사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수입해와서 미국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루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접 수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품질이 근데 앞에 우리가 말했던 그 몇몇 회사들은 실제로 필름을 어떻게 보면 좀 OEM 같은 느낌으로 받아서 거기다 자기 회사 이름만 찍어서 내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이 마트라고 치면 이마트에서 나온 뭐 노브랜드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버텍스를 할까 했어요. 근데 버텍스도 좋은데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썬팅 회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가드였어요. 예. 제가 왜 솔라가드를 선택했냐. 사실 제가 저한테 뭐이 정도까지 루마, 루마도 루마 있고 3M도 있어요. 3M. 3M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루마랑 3M 말고 다른 거는 다 사실 아우오브 안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차 패키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솔라가드를 들어가면 다른 회사들에서 공개한 어떤 상품의 어떤 그 투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 지표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최근에 볼보 자동차의 그 안전율이라는 거를 볼보 자체에서 뭐 이렇게 체크한 그런 뭐 특정 시간대 이렇게 해서 뭐 안전율이 뭐 사망 확률이 적다막 이렇게 광고한 것처럼 실제로는 그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틴팅 회사에서 공개하는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을 포함해서 총엔 태양에너지 차단율이라는 게 있는데 TSER이라고 해요 근데 그 TSER이 필름마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시공한 건 노블레스 K라는 겁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율이 아니야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을 봐야 돼요. 그 저는 지금 요거 두 개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을 들어가 보면은 무슨 뭐 여기 뭐90몇 프로 막 이렇게 써있어. 얘네는 TSER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홍보한 자외선 차단율열 차단율이라고 하는 것은열차단이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진짜 패키지 하는 그 업체들을 엄청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 업체들마다 대부분 다 썬팅 필름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지로 하려그러면은 금액에 30만원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좀 알아보고 제품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차 패키지가 그때 300만원이었어요. 300만 원. 자 300만원. 근데 제가 얼마 들었냐. 썬팅 방음 신차 검수.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썬팅에 어, 솔라가드 노블레스 캐리에서 80만원 들었어요 그 방음은 안 했습니다 이 방음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한번 찍을 거예요 방음은 진짜... 어후, 방음... 방음은 상식적으로 아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 자 그리고 신차 검수 우리가 신차 검수를 아무리 많이 꼼꼼하게 받아도 실제 차량 인수 거부하는 일이 있기가 힘들다고 했죠 포르쉐! 내가 와 성공해가지고 1억 5천 주고 딱 샀어 근데 포르쉐 갔다고 왔는데 도장 불량이 티끌만하게 있 요만하게 여기 점 보여요 점 요만하게 있어 사람들이 그거 진짜 인수 거부하냐 안해요 1년 기다렸잖아 안합니다 자 사이드 스텝 4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 300만원 든게 아니고 120만원 들었어요 그 180만원은 아꼈죠 그 제가 180만원은 어디다 쓸 예정이냐 저는 신차 검수 이런 데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카니발이 단점이 있어요 바로 큰 차체에서 오는 서스펜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3열을 탄 사람들은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을 바꾸는데 180만원을 쓸 예정이에요 카니발 서스펜션 이거는 이제 재생품이긴 해요 재제조라고 써있는데 쇼바가 옆에 양쪽에 2 3 0 0원이야 새거는 얼마겠습니까? 자 이거죠 네. 그랜드 카니발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송급서바스트로트 모비스 순정 자 4만원 이런게 들어가요 실제로 예, 요즘 건뭐 15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그 서스펜션을 우리는 쓰고 있는거예요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차에다가 이 10만원짜리 서스펜션 양쪽에 20만원짜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바가 뒤에 승차감이 안좋지 3열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멀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왜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썬팅 필름에 대한 마진이 너무 높은 거 예,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들이 마진율이 높은 거를 신차 패키지에다 껴놓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은 이유 그 중에서 썬팅 부분에 있어서는 요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하지를 않은 겁니다. 어 거기 나와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뭐 만족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그 필름들이 아마 단가가 더 싸일 거예요. 물론 필름이라는 게 그럼 다 싸지 뭐다 시공하는 가격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시공하는 가격이 당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차어 오래오래 탄다고 생각하고 썬팅 필름도 좋은 걸로 하시고 시공 잘하는 것도 업체 찾아서 이렇게 막 맡기시잖아요. 그것처럼 썬팅 필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고. 굳이 신차 패키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차 패키지 안 하시고 썬팅 필름만 따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신차 패키지를 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바로 방음 시공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방음 시공은 진짜 아 도둑놈 도둑놈 이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유튜브 같은 거또 이렇게 본 거랑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한번또 내가 아난 그래도 신차 패키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업체 찾아서 하시면 또될것 같고 제말씀 듣고 어 정말 나도 생각했던 게 이런 거 비슷하다 라고 하시면은 신차 패키지 안 하시고 또 각각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